안녕하세요. 라모네스 챔피언십 대진표 추첨을 맡게 된 MC 레이입니다. 먼저 라모네스 챔피언십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신 모험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라모네스 챔피언십은요. 5월 1일 토요일 예선 토너먼트, 5월 2일 일요일 본선 토너먼트가 진행되며 참여 취소 및 참가 자격에 준하지 않은 팀을 제외한 총 22팀이 자웅을 겨루게 됐습니다. 저희가 32강으로 대회를 알려드린 만큼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진표가 위와 같이 구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선 토너먼트에서 대진표에 따라 일부 부전승 대진이 있으며 이에 팀별 경기 진행 횟수가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회 시작은 바로 대진표 추첨인데요. 오늘 공정한 추첨을 위해 두 분의 참관인을 모시고 추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인 두분 나와주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CM 에이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팀장 이권이입니다. 네, 공정한 대진표 추첨을 위해서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 22팀의 대진표 지금 바로 추첨 시작합니다 왼쪽 상단 순으로 12팀 먼저 추첨하겠습니다 1번 팀입니다 와, 이름이 참 어렵네요 하람이의 악너굴한 나무 두 번째 팀입니다. 롤린 롤린 세 번째 팀입니다. 자유기사단 네 번째 팀 갤럭시 다섯 번째 팀입니다. 써니와 아이들 여섯 번째 팀한 놈만 패 일곱 번째 팀한찌두찌셋찌 여덟번째 팀입니다. 너무 쉬운데요. 아홉번째 팀, 데몬. 열 번째 팀입니다. 놈놈놈 비슷한 이름이네요. 열한 번째 팀 놈놈놈 놈, 놈. 열두번째 팀 건방파 열세번째 팀입니다 뺏기루 아 제가 아직 말씀을 방금 못 드렸는데요 방금 12팀까지는 왼쪽부터 채워진 대진표고요 이제 오른쪽, 13번째 팀부터는 오른쪽을 어, 채우고 있습니다 14번째 팀입니다 이게 뭐야? 열다섯번째 팀, 나라라 잔나비. 열여섯번째 팀입니다. 오이수, 케로펜 17번째 팀입니다. 익명이는 매콤해. 18번째 팀, 찔레 홍보팀. 19번째 팀입니다. 오빠, 라면 먹고 갈래. 20번째 팀입니다. 빈센조. 3번째 팀 뽑힌 걸로 감사해요 마지막 팀입니다 22번째 팀 멈춰 네, 이로써 22번째 팀까지 추첨을 했고요 라모네스 챔피언십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어, 참관인 분들은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네, 회사 없습니다. 네, 이사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진표 추첨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